안녕하세요, 루다입니다. 어, 지금 핸드폰 배경하면 제가 자주 찾아보는 어, 쫑쯔용이라는 작가의 그림입니다. 어, 아무래도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그 피아노 딴딴한 딴딴 나오는 인트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, 팬분들은 아시겠지만, 치킨 윙입니다. 일단은 굉장히 어, 행복하고 새로운 도전,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서 좋습니다. 일단 카키색 왜냐면 카키색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색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매력들을 조합해서 나오는 게 나의 색깔이지 않을까 싶어서 카키색. 어... 저의 일부입니다. 어,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빨간색. 일단은 음악인데 비율이 어, 그림은 49%, 음악은 51%. 비슷비슷해요. 그림은 뭐 10살 때. 그림을 한번그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, 굉장히 잘그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ENFJ 밝은 친구예요 밤에 산책 나갔을 때 하지만 날씨도 딱 적절한 온도와 선선한 그런 날씨 밤이 포인트 매 순간이요. <웃음> <아니> 뭐, <웃음> 그림 그릴 때, 곡 작업할 때매 뭐, 순간 멋있습니다. 자신 있는 요리는 어, 깍두기 볶음밥? 아, 그런가요? 어, 뭐 요리 채널 아니면 영화 리뷰 채널? 군만두, 파김치, 맥주 올해는 영어를 좀 리벨롭 시키고 싶고 그리고 또 악기를 좀더잘칠수 있게 하고 싶어요 맥주 두캔 군만두 w i 닭소스 로다 지니어스 뭐 뭐든지 다 힘이 됩니다. 어 이번에 제가 앨범과 온라인 갤러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거든요. 좀 지금 긴장 많이 되지만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.